26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6회에서는 박지현이 승리를 위한 깜짝 변신을 합니다. 박지현은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 무대를 선보였는데요. 단 하나의 태양을 가리기 위한 팽팽한 진들의 맞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박지현의 발칙한 변신이 시작됩니다. 짙은 안개 <웃음> 나를 모르시는 이 가슴 멍들기 전에 무심한 다시 니 사랑의 눈먼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. 평생 주무시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K.O. 패를 안겨드리겠습니다. 와 미치겠네. 야 잘한다. 오기 부리지 마세요. 이전에, 오마의시작인